어떤 말씀 함께 읍조릴까요 예,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말씀 중에서 짧게 그냥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하 <웃음> 어, 목사님 이게 요것만 지금 딱 뽑아놓고 들으면요 <웃음> 네. 섬뜩한 느낌이 갑자기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조반을 먹으라 이어서 이건 약간 이제 <웃음> 조금... 조반을 먹으라 참 운해가 됐거든요 네. 아 주님 나의 원활을 풀어주셔서 왜이 말씀을 선장하셨어요 주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. 기도라는 게 무언가를 정의하실 때 낭망 안 하는 게 기도다 네. 아, 물론 이제 기도인데 그 특별히 항상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낭망 음. 안 하는 거다 낙심 네. 안 하는 거다 우리가 뭐 주님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 또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음. 뭐 계속 이렇게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네. 그보다 더 중요한 건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으면 음. 항상 하나님께 기도가 들여지고 음.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하신 비유 말씀이 이 내용인데 음. 이 과부가 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라고 이제 불이한 재판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들어줍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과부 불이한 재판관의 응답을 통해서.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음. 할때그 속히는 정확히 말하면 반드시 들어주지 않겠느냐. 아하. 다른 기도는 혹시 안 들어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음.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. 아하.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. 네. 항상 하려면 낙심 안 해야 된다. 기도해 놓고 들어 주실지 말지 의심하지 말란 얘기죠. 아니, 그것도 좀 다르죠. 다릅니까나 <웃음> 가서 예, 아, 처음으로 목사님이 부인하셨어요. <웃음> 2년 네. <웃음> 만에. 그, 그 죄송합니다. 그건 포함은 <웃음> 되지만 아, 네. 그건 이제 부분적인 거고. 아, 아, 네.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. 낙심 안 하는 게 뭐냐면 네. 원수의 원한이 풀린 거야. 어허. 원수. 근데 이제 성경에는 원수가 몇 가지 소개되는데 네. 우리의 원수는 사망이죠. 사망. 근데 사망이 어디서 왔냐면 죄가 더 근본이죠. 그렇죠. 죄? 근데 죄가 근본 아니고, 어,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거든요. 네. 그래서 원수는 딱 하나입니다. 율법. 아, 율법. 아 율법이 아, 원수예요. 여기만 놓고 들으면 네. 오해를 할수 네. 있겠어요. 네.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율법만 없으면 어떤 것도 다 행복해요. 음. 결국은 옳고 그름 때문에, 율법 때문에 문제가 되죠. 나하 음, 만일에 뭐잘못된던 무슨 상황이 있겠어요.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.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네. 앞으로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하니까 또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음. 율법이 없으니까 네. 율법이 있으면 교만해지거든요 맞냐 그러냐 네. 이렇게 모든 걸다 구분을 할수 그래. 없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음. 성경은 이제 율법을 왜 주셨냐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음. 어, 그걸 통해 내 안에 원수인 율법 내 음. 안에 율법 내의 내가 기준이 되는 걸 죽여라고 이걸로는 아, 살수 없다. 네.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다. 네. 그러니까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. 그것이 이제 성경의 목적인데 우리 인생의 원수는 딱 하나예요.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. 음. 자꾸 보이는 걸 기초로 음. 판단하고 자는 거.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나 남이나 사건이나 상황. 음. 이게 내 삶을 불행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음. 이게 날마다 솟아나요 음. 그래서 사도바울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네. 내 원수를 죽여주소서 이게 날마다 내가 죽는 거거든요 음. 내가 죽는다는 게뭐 어떻게 가서 죽는 방법이 따로 없잖아요 어떻게 음. 죽어야 될지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원수를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음.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 안 되고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음. 주어진 음.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음. 어, 요셉은 감옥에 가 있었잖아요 음. 근데 데 감옥에 보낸 보디바리 아내가 원수가 아닌 거예요 음.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혹시 율법적인 생각을 해서 남을 원망하거나 자책하면 이게 진짜 원수지 감옥 자체야 음. 뭐 내게 원수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이내 원수의 원안을 풀어주도록 기도를 잘하니까 음. 원안이 풀려가지고 율법적인 생각을 안 하니까 음. 감옥이 있어도 천국 생활을 하고 음. 간수가 보니까 이 사람이 간수인지 내가 간수인지 음. <웃음> 혼란이 올 정도로 그 안에서 자기 생활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원수의 원안이 풀린 사람의 특징은 하루하루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네.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음. 그이 기도를 하면 너무 기뻐서 반드시 들어주신다. 네. 다른 환경 바꿔주고 상황 바꿔줘봤자 그것도 해주시지만 다 부분적인데, 네. 안에 원수의 원한이 풀려버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음. 부모의 마음 똑같은 것 같아요. 아이들이 뭐뭘 잘하고 못하고 그래도 괜찮아. 아, 잘할 때 좋고 못하면 마음이 아파요. 음. 근데 그보다 더 좋을 때가 언제냐면, 그걸 통해 놈이좀 성장한 것 같네. 음. 뭔가 깨달아가고. 속사람이 변화되가네 음. 그럼 부모가 든든하죠 네. 하나님도 어, 우리 안에 원수와 싸우는 힘이 있네 음. 문제의 그 원수를 올바로 볼줄 아네 네. 막 사람하고 싸우고 상황하고 싸우고 아. 뭐 자신과 싸우고 뭐 자신의 뭐, 음. 행위나 뭐 음. 성격이나 능력 이런 데 너무 관심을 갖기보다 그걸 해석하는 생각의 아멘.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꾸 율법이었던 나의 그 잘못된 태도를 원수로 알고 네. 아, 이게 변해야 돼. 음흠.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자자녀를 바꾸려고 하고 음. 내 자신을 막 바꾸는 것보다 내 태도와 생각을 아, 바꾸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시고 네. 그러면 이제 원수를 물, 물리쳐 이긴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